네, 앵두구미의 모습을 좀더 선명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작은 고양이 눈알고 까만 거는 고양이 눈알인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 체죠. 골들이 보이고 있어요. 황금알인 앵두금의 모습을 10년만에 촬영하는 건데 좀더 고배율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죽은 사체인데요. 이거는 응애의 종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리가 다 떨어져 있어요. 네, 앵두금의 모습에서 금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포인트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심도가 아시다시피 현미경의 높이 심도가 작을수록 더 정밀하게 작아지기 때문에 금방 가버리죠 이금 이동식 현미경이라 마이크로 단위로 이렇게 레벨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눈금자는 마이크로 단위의 눈금자입니다 즉 나노를 보고 있는 거죠 와실타래가 그대로 보이죠 즉 전자기장 유도 코일 여기서 금이 모아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뭘까? 우리 지문 같은 아주 미시한 파장이 있죠. 자동적으로 전자기장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종의 자기장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전기장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앵두검을 볼까요 하도 많으니까 어, 이쪽도 먹을까요 죽은 사체랑 네 이거는 이제 신체 미생물체예요 다리가 뜯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응애 종류라고도 하는데 실제 응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여러가지 각도로 지금 골이 깨져 있는데요. 오른쪽이 있는 녀석도 지금 어, 금벌레 금을 모아주는 벌레 중에 한 녀석입니다. 여기 있는 고양이 누나인데 참이 앵두금 속에 또 기생하는 고양이 누나에 또 벌레가 있어요. 신기하죠. 두뇌성은 그 지금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엄청난 생명력이 강한 녀석이죠. 여고양이 눈알, 여고양이 눈알이야. 제 고양이 눈알이라고 부른 이유는 까만 게딱 가운데 눈알처럼 딱 띠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 날 고양이 눈알 불렀어요. 어, 이건 긴게 뭐가 하나 있네 긴게 아주 특이한 긴 줄이 하나 딱 있는데 아, 다리는 아닌데 얘는 다리는 아니고 그냥 실, 실타래일 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색깔이 좀 다르네 색깔이 좀 특이하네. 야, 이거시면 10년 만에 앵두금을 지금 표본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체라틴처럼 생긴 다 앵두금 아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10년이 넘은데도 저 모습 그대로 있는 광물질이죠. 생물체는 아닌 특이한 광물질, 이제 금이 모아지는 형성되는 그 과정에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요. 야, 오, 와, 포인트. 오, 와, 유도 코일이 더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야, 멋있다. 왼쪽은 삼각형 형태가 있으니까 다이아몬드처럼 왼쪽이 이렇게 삼각형에로. 깨져 있단 말이에요. 저기 다이아몬드 구조인데. 와, 진짜. 이 모습은 진짜. 와, 놀랍다, 야. 옆에는 이제 여기 앵 자, 옆에 이제 덩어리로. 와, 모여있죠? 어, 이거는 고양이 눈알. 제법 많네요. 한 10마리은 넘는데요. 그렇게 뭉쳐 있네요. 이긴 거는 뭐죠? 다리보다 좀 다리치곤 좀 긴데. 녀속 다리치곤 자꾸 긴데. 와와 와. 와, 와, 와. 와 그오 이거 보니까 진짜 와 멋있다.